아, 그럼 조건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조건, 만약 뭐뭐라면. 네. 이게, 만약 네. 뭐뭐라면 있잖아요. 그러면, if, 일단 첫 번째 유연이 if, 네. sv, sv, if, 두 번째가 if, sv, sv가 있는데요. 네. 이첫 번째는요, 동사가 네. 주절이나 종속절이나 시제가 달라도 돼요. 어, 시제, 가 주제가 종속되이 달라요? 네. 예, 예를 좀 한번 들어가 주실게요. 죄송한데. 아, 내가. 네. 사람이면. 내가 사람이라면. 나는. 네. 빵을 먹었을 텐데. 빵을 먹어요? 빵, 이야 빵. 네, 네. 아, 빵. 빵이야, 빵. 아, 아 죄송해요, 죄송해 땅, 땅으로 알아들어가지고, 땅을. 먹었을 것이다. 네.